네, 드디어 이제 파트 3, 아, 화학식량과 뭘쪽 들어오게 됐네요. 이제 파트 2까지, 파트 2 내용만이라도 잘좀 이해해 놓으시면 이쪽은 이제 좀더 이제 앞쪽을 바탕으로 해서 편안하게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어. 화학 맨 처음 시작을 할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게 바로 화학식량과 뭘 파트잖아. 그치? 근데 이제 고게 첫 번째는 이 머리 도대체 뭐지 원자량 분자량이 뭐지 이런 거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예 못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두 번째는 음 그런 것이 뭐 알겠어 이해는 하는데 그다음에 문제 유형에 적용을 잘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요 수업을 들으면은 충분히 수업 듣는 것만으로도 아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충분히 이제 따라올 수 이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후자의 경우에는 셈이 요 수업을 맨 처음에 한 것처럼 기본적인 계산 연습이 있잖아 그거 충실하게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음이 내용 이해했어 알겠어 음 교재 보니까 한 페이지밖에 없네 문제도 한네 개쯤 있네 쫙 풀고 되잖아 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발가락 끝에 볼펜 끼우고도 눈에 힘빡 주면 레이저가 나와서 그냥 바로 답안이 보일 정도로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냥 아주 부드럽게 슉슉슉 넘어갈 정도가 돼야지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유형은 이렇게 해석해 저건 저렇게 해석해서 쉽게 우리가 그 내용을 흡수를 할 수가 있고 또한 그걸 좀 바꿔놨을 때 응용도 가능한 거야 알겠죠? 일단 개념부터 좀 잡을 건데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은 상대 질량의 개념하고 화학식량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화학식량 비슷한 말이 원자량도 있고 그 다음에 분자량도 있잖아, 그렇 그런데 이제 원자량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원자량은 뭐줄인말이냐 하면 원자의 상대적 질량, 오케이? 그럼 분자량은 분자의 상대적 질량, 화학식량도 화학식 화학식으로 나타난 그 물질들의 상대적 질량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걸 줄였다라고 보자고 그냥. 모든 책에 기본으로 나와 있는 그림 중 하나가 바로 이 저울 그림이거든. 쌤이 저울 그림 되게 좋아해. 사실상, 일단에서 원자량, 분자량 설명할 때도 이제 그때만 잠깐 등장하고 말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몰더 화학신량을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그 단위신량 같은 거 처리하는 거거든. W그램에 또는 EW그램에 해가지고, 그거 설명할 때에도 이 그림이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고. 그리고 이제 4단원 쪽에 중화반응과 양축관계. 이전에는 이제 금속반응과 양축관계에서 많이 써먹은 그림 중 하나인데, 그, 세이 수업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중화반응에서는 이가산, 이가산의 첨가라든지, 그냥 이가산 혼합을 했을 때, 그때도 써먹는 그림 중 하나야. 개념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이 그림을 제그 화학식량, 원자량, 분자량에 대해서 쓸 거니까 잘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수소 원자가 있어. 식 하나 써볼까? H라고 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수소 원자가 12개가 있는 거야. 다음에 오른쪽엔 탄소 원자가 있네. C라고 쓰셔? 그런데 탄소 원자가 1개가 있어. <웃음> 이들이 저 우리 수평을 이루고 있다는 건두개의 그렇지 질량이 같다 이 뜻인 거잖아. 아, 12x가 1y다 이런 개념인 거야. 따라서 수소 12개의 무게가 탄소 하나 무게와 같기 때문에 알수 있는 거 누가 더 무거워? 탄소가 더 무겁지 않니? 몇배더 무겁지? 그렇지, 12배. 따라서 수소보다 탄소가 12배 더 무거워. <웃음> 가로 쓰고 이렇게 친건 수소 하나, 탄소 하나라고 우리가 보도록 하자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수소와 탄소, H하고 C의 상대적 질량비는 1대 12다라는 걸첫 번째 그림으로 아는 거고. 그럼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산소 원자 5라고 쓰잖아. 이 산소 원자가 3개 있으니까 꼭30 같으니까 저 하나 찍어주자. 그다음에 탄소 원자가 4개 있어. 4개의 탄소가 있는데 이들의 질량이 또 같다는 거야. 그러면 3X가 4Y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산소 하나하고 탄소 하나하고 누가 더 무겁지? 얘가 더 무겁잖아. 몇배더 무거워? 그렇지. 이들의 상대적 질량비는 1대 3이다 이거죠. 여기 빨간색으로 쓴 것들이 전부 다 상대 질량이거든. 상대값이라고 1대 10이고 4대 3 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무게의 상대값이라는 게 저기 학생이 한명 앉아있거든. 제 몸무게가 음 40kg야. 어휴 가볍네. 내 앞에 있는 티처는 몸무게가 120kg야. 그러면 쟤보다 내가 몇 배더 무거운 거야? 세배더 무겁지. 그치? 따라서 우리의 몸무게비는 1대 3이다. 그거 쓴 거야. 따라서 내가 너 무게를 1이라고 해. 그럼 제 무게를 내가 1이라고 하면 나는 무게가 얼마? 3이라고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 몸무게가 실제 3g은 아닌 거지. 그 1과 3이라는 거. 뭐제 몸무게를 2라고 해. 그러면 나는 얼마 되지? 6이 돼버리잖아? 2와 6이라는 거. 우리들의, 우리들의 무게비가 상대적으로 우리들의 몸무게비가 1대 3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 질량 상대 질량 값에는 당연히 그렇지 단위라는게 있을 수가 없어. 자, 우리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도 뭐라고 했어? 원자량, 원자의 상대 질량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원자의 상대 질량, 질량의 상대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단위가 없는 거야. 분자량도 단위라는 걸 쓰면 안 되는 거고 화학식량도 마찬가지인 거지, 뭐. 그렇지? 1번하고 2번 했어요, 3번. 그럼 수소 원자의 상대 질량을 1이라고 하면 1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탄소하고 산소는 얼마가 되느냐? 그럼 애가 1이면 탄소는 12가 되고 음 탄소가 12니까 음이 녀석을 내가 바꿔줘야 되겠네 3이 아니고 애을 12로 그럼 몇배 시켜야 돼? 4배 시키면 4배 시킨 거잖아 3, 4, 12 그러면 이 녀석도 똑같이 4배 시켜주면 되는 거야 얼마? 16 따라서 수소 하나 무게를 1이라고 하면 탄소는 12가 되고 그때 산소는 상대 질량값이 16이다 따라서 이들의 원자의 상대 질량값이 1대 12대 16이다가 되는 거야 이걸 일로 써도 되고 <웃음> 그럼 애를 2라고 치면 이 녀석을 내가 2라고 치면 애는 얼마가 되지? 그럼 24가 되는 거고 애는 32가 되는 거지 그게 바로 4번이야 4번에서 그러면 탄소를 24라고 하자 그러면 수소는 무게가 얼마가 돼? 어, 1 어, 2가 2 돼요 2 그리고 산소 하나 무게는 얼마? 30이다 이거죠 따라서 상대값, 상대실량이라는 건몇대몇대 몇대 몇이냐를 썼기 때문에 뭐 1로 해도 되고 2로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 그비만 이렇게 잘 지켜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요 지금까지 한요 내용을 이제 체크 문제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고, 풀어보도록 하자고. 어쨌든 이건 상대 질량인데 방금 전에는 원자의 상대 질량 했잖아, 그렇지? 뭐 원자면 원자의 상대 질량 하면 되고 분자면, 그렇지, 분자의 상대 질량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저기 왼쪽에 CH4가 있네. 탄소 하나의 수소 4개 붙어있는 거 분자, 메테인이라는. 그런데 저기 왼쪽에 CH4가 몇 덩어리 들어가 있어? 네 덩어리 들어가 있잖아. 네 개라고 딱 하자고. 그리고 오른쪽에 N2H4가 있어. N2H4가 있는데 음 저긴 두 덩어리가 있네. 두 덩어리. 그때 저울이 수평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들의 무게가 같다고 라쓸수 있죠. 따라서 너네 개하고 너두 개가 무게가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이 더 무거운 거겠지. 따라서 CH4하고 N2H4의 상대적 질량비는 몇대몇 되는 몇 거지? 그렇지. 이 녀석을 1이라고 하면 n 는 2가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분자의 상대 질량비는 CH4보다 N2H4가 두배더 크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은 이제 그 단위 질량까지 미리 한번 맛배기좀 보여 주려고 살짝 내용을 좀 올린 거예요. 오케이? 한번 이제 따져보는 걸로 해봅시다. 동그라미 2번. 그럼 이걸 가지고 원자의 질량을 내가 비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질소하고 탄소하고. 그럼 잘 보시면 여기 CH4가 4개 있으니까 탄소가 몇개 있어? 4개가 있지. 수소는 몇개 있니? 16개의 수소가 있는 거야. 여기는 질소가 몇개 있어? 4개의 질소가 있지. 다음에 수소는 몇개 있어? 8개의 수소가 있는 것이. 그때 이들의 무게가 같다고 라 치자고. 오케이, okay? 내가 여기 C라고 쓴건 C 하나의 무게라고 합시다. 4 곱하기 C 하나의 무게, 16 곱하기 수소 하나의 무게, 4 곱하기 질소 하나의 무게, 8 곱하기 수소 하나의 무게하면 되죠. 그럼 수소를 이렇게 싹 넘겨버리면 네 개의 질소는 자네 개의 탄소와 여덟 개의 수소하고 무게가 같다는 거 같다는 게 나오네. 그럼 이것을 전부 다 4로 나눠버리면 질소 한 개의 무게는 탄소 하나 무게에다가 수소 두개 무게 합친 거와 같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 것이 뭐 따라서 아는 것이 아 그러면 질소 하나의 무게가 질소 원자 하나의 무게가 탄소 하나 무게보다 더 무겁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우리 앞쪽에 파트 2에서 뭐 했냐면 질량수 하나 있었지 질량수 원자 질량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들의 개수라고 했잖아 그치? 야 질소가 수소보다 탄소보다 더무겁네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까 했더니 애는 원자 번호 6번이야 얘는 원자번호 7번이고 그런데 탄소는 중성자가 6개가 있어 질소는 중성자가 7개가 있어 따라서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 합친 게 질량수거든 따라서 이 녀석은 질량수가 10이야 원자 질량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들이 12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얘는 2개 더하면 얼마? 14야 무게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들이 14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질량수가 크니까 음, 탄소보다 네가 좀더 무겁구나 이런 걸할수 있지. 그때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 질량수가 더 크. 질량수가 만약에 1대2라고 해서 무게비가 1대2는 아닌 거야. 앞쪽에서 잠깐 흘러가듯이 봤잖아.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질량이 다르다니까. 오케이? 양성자고 중성자가 질량값이 좀 달라. 그리고 뭐 결합을 했을 때뭐 이는 m c 스 c 어 어쩌고 해서 좀 달라. 따라서 질량수는 질량이 아니야. 그냥 질량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들의 개수라고 이해 해놓으시면 돼. 따라서 질량수비가 1대 2라고 해서 원자의 무게비가 1대 2로 딱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할수 있지. 질량수가 큰게좀 무거워. 그럼 그거에 따라서 수소는 원자번호 1번에 이 수소는 질량수 1짜리거든. 중수소 해봐야 2고 삼중수소 해봐야 3이거든. 그러면 탄소하고 수소하고 질소 중에서 누가 제일 가벼워? 수소가 제일 가벼운 거지. 질소가 제일 무겁고, 그렇지? 오케이 따라서 이제 동그라미 3번 분자 하나 당 가벼운 원소의 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질량 여기 이제 단위 질량 문제의 대표적인 예제 중 하나예요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는 누가 더 많냐는 건데 요3 번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 쌤이 지금 장바구니 두 개를 가지고 있어 세개 정도 할까 세개 장바구니 세개 그런데 <웃음> 여기에 야 가서 과일 좀 사와 그런데 과일을 음 과일 단위를 그 키로 많이큰 아니 옛날 채소가 그린가 하여튼 야 과일 2kg 어치만 사와 과일 2kg 너도 과일 2kg만 다, 2kg만 담아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오케이? 그런데 첫 번째 A라는 학생은 A라는 학생은 수박 하고 수박하고 딸기를 섞어서 담았는데 수박을 두개 딸기를 하나 비율로 담았어 수박 두개 조그만 딸기 이런 식으로 옆에 어, 이 가운데 있는 학생은 응, 애도 수박하고 딸기를 함께 담았거든 그런데 애는 수박 하나당 딸기를 두개씩 담은 거야 세 번째 애 같은 경우는 애도 수박하고 딸기를 담았거든 그런데 애는 수박 하나당 딸기를 애모르겠다열개씩 담은 거지 우리 같은 질량 2kg어치 과일을 담을 때 과일의 개수 양이 아니고 개수 개수 과일을 많이 담으려면 수박을 많이 담아야 되겠어 가벼운 딸기를 많이 담아야 되겠어 그치 작고 가벼운 딸기를 채울수록 2 k g 에 개수가 더 많겠지 그치? 미안 곰칠가루가 들어갔어 목에 그지 아, 어? 그니까, 작은 걸 많이 담을수록, 작은 걸 많이 담을수록, 훨씬 더 많은 개수를 담을 수 있는 거야. 야, 2kg 끓여놨지? 수박 담아봐. 두개채 담겠니? 실제로는. 그잖아. 하나가 2 k g 좀될것 같은데 아닌가? 뭐, 조그만 수박도 있으니까. 그치? 근데, 딸기를 2kg 담으면 많이 담을 수가 있잖아. 따라서, A 학생, B 학생, C 학생 할 때, 가장 많은 수의 과일을 담으려면, 혼합해서 담아 탔을 때, 수박의 비율을 높이는 게 많이 담겠어? 딸기의 비율을 높이는 게 많이 담겠어? 그럼 딸기의 비율을 높이는 게 많이 담겠지. 따라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개수의 과일을 담은 건이 녀석이라는 거야. 작은 작은 녀석을 많이 담았으니까. 두 번째는 애가 되고 그리고 애가 가장 적은 수의 과일을 담았다는 걸 우리가 경험상으로, 경험상으로 할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같은 질량의 분자를 내가 넣었는데 질문은 전체 원자 수 물은 거야. 그러면 전체 원자 수는 자 왼쪽은 CH4 메테인이 네 덩어리가 있어. 이거 탄소 하나에 수소 다네 개짜리니까 원자 다섯 개짜리잖아. 원자 다섯 개짜리가 전체 네 덩어리가 있으면 전체 원자 몇개 있어? 2 0 개의 원자가 있는 거야. 얘는 이게 두 덩어리가 있는데 질소 원자 두 개, 에 수소 원자 네 개잖아. 그럼 원자 6개짜리거든. 원자 6개짜리가 두 덩어리 있어. 그럼 원자 몇개 있는 거야? 12개의 원자가 있는 거야. 그럼 분명히 같은 질량 담았는데 왜 전체 원자 수는 왼쪽이 더 많지? 그럼 그게 바로 뭐냐? 수박, 딸기 이런 개념인 거야. 이들 중에서 수소가 제일 가볍거든. 그런데 CH4 같은 경우는 탄소 좀 무거운 탄소 하나당 수소를 4개씩 집어넣은 거고. 애는 무거운 질소 하나당 수소를 두 개밖에 안 넣은 거야. 따라서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녀석의 원소 비율을 애가 훨씬 더 많이 담은 거지. 그래서 가벼운 원자의 비율이 클수록 가벼운 원소의 비율이 클수록 더 많은 개수를 담을 수 있다. 요 정도 개념만 실제로 몇 개냐 계산하지 은 말고 음 가벼운 원소 비율이 클수록 더 많이 담을 수 있어 같은 질량에. 오케이요 개념만 지금은 스치듯이 한번 보고 가시라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단위신량 쪽, 이제 몰과학식량 중급 딱 넘어가게 되면 단위신량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되거든. 그때 아, 저게 그 말이 었구나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구나 하고 알수 있을 거야. 됐죠?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네, 이제 파트 2. 제 상대 질량 개념 하나 잡았으니 이제부터는 원자량과 분자량에 대해서 가는데 이런 거예요. 원자량과 분자량이라는 건 상대 질량 개념이거든. 그래서 자료 2번에서처럼 원자 한 개의 질량들이 대충 나왔어. 대충 값으로.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대충 몇 배냐 봤더니 12배 정도 나오고 수소보다 질소가 몇 배냐 봤더니 음이 녀석이 한 14배 정도 무게가 나오더래. 따라서 너 무게를 1이라 하면 너는 12가 되고 너는 14가 되고 너 무게 2라고 해 라고 치면 n 는 24, N은 28이 나와버리잖아. 어차피 B만 쓴 거니까. 그런데 이 원자량의 개념이란 건 이런 거야. 야, 제 무게를 1이라 할지 2라고 할지 3이라 할지 고민되네. <웃음> 매번 그 숫자가 달라지면 좀 우리가 실제로 돼뭐 이걸 써먹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냥 약속을 한 것이 너 무게를 얼마라고 해 하고. 따라서 현재 교과 과정에서 기준으로 원자량의 기준은 그렇지, 탄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12로 기준을 잡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뭐 여기 만나고 회의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최종 결론인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원자량의 기준을 탄소를 12로 딱 잡고, 그럼 그 녀석에 비해서 몇 배냐 쓴 것들이 바로 원자의 상대질량 그리고 기준을 딱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원자량. 자, 그래서 어 그러면 아까 산소 봤었죠? 탄소보다 산소는 탄소보다 산소는 무게가 약 3분의 4배가 더 무겁거든. 그럼 탄소 원자량이 10이니까 산소 원자량은 얼마? 그렇지? 16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됐죠? 어차피, 뭐, 수록에서는 원자량은 다주어져 기본적으로. 근데 계산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억지로 열 필요 없고, 원자량 다주어지니까 여기 문제에도 셈이 다 줬거든? 그냥 보면서, 음, 그렇겠구나, 하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열만지가 다 나아버려. OK? h 2 s 오퍼 분자량 98이다 이런 것도 아빠리 연습하다 보면. 그래서 내신 쪽에서 하는 친구들은 그냥 연습 많이 시키니까 하다 보면 CO2, 44에 오퍼, 계산 과정도 필요 없이 나오는 거고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거 대입해서 푸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있기는 한데 없진 않아 있기는 해. 그런데 원자량 문제에서 다 주워주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OK? 자, 어쨌든 그냥 암기가 될 정도로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세요. 그리고 원자량 잘 보시면 일반적으로 원자번호 곱하기 2하면 원자량이 대충 나와요. 수소 이런 거 빼고. 자, 그럼 가로 1번은 실제 질량 대신에 원자량을 음, 당연한 거지. 그럼 너무 숫자가 작잖아. 계속 좀 편하게 쓰려고 쓴 거다. 그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가로 2번에서 그 그럼 원자량이 16인 산소의 실제 질량? 이런 개념이에요. 원자량이 이들의 질량 비거든 따라서 A보다 A가 12배잖아? 따라서 한개 실제 질량도 12배인 거야. 그러면 원자량이 16인 산소는 탄소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 탄소보다 무게가 몇배더 무거워. N은 10이고 N은 16이니까 3분의 4배 더 크잖아. 원자량이 3분의 4배잖아. 그러면 실제 질량도 탄소 하나의 질량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대충 이라고 합시다. 곱하기 2값에 3분의 4배다 하시면 산소 원자량이 16인 산소의 실제 질량값도 우리가 대충 알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별거 없죠. 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원자량은 다 주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화학식량을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다 알거야. 계산하는 방법들은 공부를 한 번이라도 본 친구들은 그런데 이제 아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렇죠. 손에 완전히 이을 정도로. 딱 보자마자 에어 얼마지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니까? 분자면, 분자의 상대 질량 분자량, H2O 분자가 있어. 자, H2O 하나 쓸게요, 제가. 그럼 이 녀석은 H1에 O가 두 개, O가, h 두 개에 O가 하나 있는 거거든. 우리 약속 하나만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1을 쓴 건, 어, 세미 수업할 때 원자량 쓴 거예요. 그럼 누구의 원자량이지? 수소의 원자량 쓴 거고 이렇게 해서 16이라 쓴건 그렇지 산소 하나의 상대 질량, 산소의 원자량 쓴 겁니다. 그러면 얘는 무게 1짜리 수소가 두개 있으니까 이 그램에서처럼 1 곱하기 2 그게 수소의 질량이 되는 거고 원자량과 수소 원자량의 합이 되는 거고 산소는 무게 16짜리가 하나가 있으니까 16 곱하기 1 그러면 수소가 이고 요식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산소 한 개니까 이대이 녀석의 분자의 상대 질량 분자량은 얼마? 1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쌤이 요거 뒤에다가 요렇게 18이라고 쓰면 요거는 이거 한 덩어리의 상대 질량, 분자량이라 하자고. 아, 물의 상대 질량은 수소보다는 18배, 산소보다는 몇 배야? 이거 어, 일어나는 지나 8분의 9배 이렇게 되겠구나. 그거 알수 있다는 거지. 그치? 한 단계만 더 나가볼까? 이런 물이 3개가 있대 물 하나 무게가 18g이거든. 18g. g 붙이면 안 되는데, 그렇물 하나 무게가 18이거든. 숫자를 써도 항상 이런 숫자만 쓰니 나는. 그렇 그런데 이런 물이 전체 몇 덩어리 있어. 세 개가 있잖아, 세 개. 따라서 이 녀석 전체 전체 무게의 상대값은 얼마? 3곱하기 18이에요.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렇 여기에서 조금만 나가면 그럼요. 그게 몰과 질량 이런 관계입니다. 자, N은 NaCl 이온이잖아. 이온도 똑같아. Na 플러스 그리고 Cl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어우 쌤, 이거 이제 Na 원자가 아니고 Na 플러스잖아요. Na 플러스는 음, 전자가 하나 빠졌으니까 좀더 가볍겠죠? 그럼 가볍죠. 나트륨보다 좀더 가볍겠죠? 하지만 우리가 질량수 개념을 잘 생각해봐. 질량수는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거든. 전자는 취급 안 했어. 왜? 너무 너무 가벼워서. 따라서, 우리 원자량 쓸 때에도, 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너무 가벼운 거기 때문에, 하나 더 들어와도, 하나 빠져도 거의 차이가 없어. 무시해버리는 거야. 따라서,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거든요? 그럼, NA 플러스도 23 쓰시면 되고, CL 마이너스, CL 원자량이 한 평균 35.5가 나오거든? 1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CL의 원자량 쓰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N은 NA 하나에 CL 하나가 붙어 있다 해서, 얼마 이 녀석 무게는? 58.5구나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됐죠? 예 그거를 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부단히 좀 기본적인 거그 당연히 내신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하셔야 되는 거고 수능은 해놓으세요 그래도 오케이? 설마 뭐 수능에서 분자량 뭐, 구, 그건 구하는 건 기본으로 알고 이제 그 다음에 깔아주는 거니까. 그런데이 계산들은 연습, 부단히 좀 해놓으셔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형 들어갈 때, 유형 같은 거 들어갈 때, 흡수 속도가 많이 빨라져요. 산소, 무게 16짜리 두개 있으니까, 30이라고 쓰면 되고, 애도 방금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봐봐. 30이야, 18이야, 44야, 16이야, 17이야, 그 다음에 30이야. 이렇게 나올 정도로. 선생이 얼마나 많이 있겠니? 그렇지? 그 정도로 좀 해놓으시라고. 자, 이사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딱 하게 해요. 내가 보기에 좀 편해 보이... 이거 하나 할까요? 팔번 자, 탄소는 무게가 10입니다. 원자량 다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수소는 원자량이 1이에요. 산소는 원자량이 16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탄소가 이거 한 덩어리에 몇 개가 있지? 두 개니까 곱하기 2 하시면 되고. 수소는 여기 세 개, 여기 하나 있어, 숨어 있는 거. 따라서 삼, 어, 네 개니까, 음, 곱하기 4 하시면 되고. 산소는 이런 게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거 쫙다 해서 더 해버리면 계산 얼마나 오지? 그렇죠? 60. 따라서 아, 이거 아세트산이라고 하지? CH3COH 아세트산 하나의 무게는 60이다. 야, 너 하나와 상대 질량이 60이야. 그러면 네가 만약에 0.2개가 있으면 무게 얼마겠니? 상대값으로. 하나가 60인데 0.2개 있으면 곱하면 되잖아. 0.2 곱하기 60 해서 너 그러면 무게의 상대값은 10이에요, 이거죠. 그 뜻이 뭐냐고? 음, 수소 하나 무게가 1이거든. 그렇지 그런데, 아세트산 아라고 쓸게. 이 녀석이 0.2개가 있어. 그때 0.2개 아세트산과 무게가 같은 건 수소 몇개 있어야 되지? 무게가 10이니까. 무게 1짜리 수소가 12개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치? 맞죠? 여기서 우리가 한 글자만 싹 바꾸면, 예, 뭘, 질량뭘질량 그쪽 내용이에요. 넘어갑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자, 애도 마찬가지. NaOH 40, NaCl 계산 쫙쫙쫙 나올 정도로 황상 98, CaCO3 100, SO2 64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해놓으세요. 16번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온, 신경 쓰지 말라 했잖아. 산소 된다니까. 황 하나 무게가 3 2야 원자량이. 산소 하나 무게가 얼마냐면 16이야. 오케이? 그러면 SO4, N 신경 안 쓰니까 끝이죠. 너 하나가 있고, 다음에 산소 네가 4개가 있어. 그러면 이거 한 덩어리 무게는 얼마라고 할수 있지? 그렇죠 9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황산이온이 두 개가 있다 치면 무게 얼마 곱하면 되니까 192 이렇게 나오겠죠 실제 무게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람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상대값인 거야 아요렇게 했더니 192가 나와 이 뜻이 뭐라고? 수소 하나 무게가 1이거든? 아 수소 하나보다 무게가 192배 더 무거워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자료들도 몇 번씩 연습을 꼭 하시고, 오케이? 당연히 뒤에 체크 문제도 한번더 연습하세요. 그래서 메테인, 이산화탄소 등등등 해서 계산 연습 밑에 답이 있으니까 천천히, 처음엔 천천히 하시다가 몇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해서 이 속도가 빨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했지만, 수능에서 CH4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안 물어본다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계속 연습하면서 두 가지가 좋아지지. 하나는 분자량 계산하는 과정이 완전히 습득이 되는 거고 화학식량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계산 속도가 빨라져. 좀 더. 알겠어요? 계산 속도가 난애초 빨라. 난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 그럼 러안았서도 괜찮아. 이 강좌 자체를 안 해도 된다니까. 오케이. 뭘 과학식량 개념을 다 알고 있으면. 지금 우리 수업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도가 안 나오는 친구들, 이해가 잘안 되는 친구들, 오케이? 그런 친구들을 위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애도 마찬가지죠. 이거 하나만 할까요? 여기 애는요.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 개수비가 개수 몇대몇대 몇대 몇이지? 1대 2대 1이죠. 그치? 그런데 그애 포도당인데 애도 탄소하고 어 수소하고 산소의 개수비가 6 2 6이니까몇대몇대 몇이지 1대2대 1이잖아 그치? 맞지 이거 1대2대1 비율이 똑같아 이것도 좀 눈치 급한 오시면 단위 질량 처리할 때 도움받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n 는어 하나당 탄소가 한개가 있고 애는 너 하나당 탄소가 한 개가 아니고 여섯 개가 있거든 따라서 비율 같은데 전체 원자수가 애보다 애가 몇 배가 더 많지? 여섯 배가 더 많지? 원자수가 비율 같은데 원자수가 여섯 배더 많으니까 그럼 무게도 쟤보다 애가 더 무거운 거야 몇배더 무겁겠어? 여섯 배가 더 무겁지 따라서 이런 계산을 어 탄소 무게가 10이니까 12 곱하기 6, 수소 무게가 1이니까 1 곱하기 12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음, 탄소 하나에 수소 두 개에 산소 산소 하나 있는 거고 이게 총 여섯 덩어리 있는 거와 무게가 같구나로 이해하시면 무게 12짜리, 1짜리 두 개, 무게 16짜리니까 에이, 무게 30 나오거든. 그럼 무게 상대 질량 30짜리가 여섯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아, 이 녀석의 상대 질량은 얼마? 180이구나 해서 다 놓으시면 좋죠. 오케이? 나중에 이제 권한도 들어갈 때, 눈치껏, 야, 이 둘이 어때? 원소의 종류와 비율이 같지? 이걸 우리가 실험식이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때 그걸 활용해서 문제 보는 것들도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하여튼 이런 것들도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많이 많이. 자, 마지막 ALOH3 이거 하나 하면서. 요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보가드로수로 넘어가야죠, 우리. 자, AR 무게 얼마예요? 예. 위에 다써야지 어. 무게 27짜리. 이거는요, OH가 덩어리 돼 있잖아. 따라서 O 하나가 16이고 H 하나가 1이거든. 그래서 음, 너는 너한 덩어리 무게가 얼마지? 16짜리 하나, 1짜리 하나니까 그렇지. 17이야. 자, 그런 이런 덩어리가 전체 몇 개가 있어? 세 덩어리 있다는 걸 파트2에서 보는 법을 우리가 봤죠. 따라서 이 녀석의 무게는 얼마? 27짜리 알루미늄 하나에 어 이거 하면 얼마지? 어51 이렇게 하시면 나오는 거지. 대체? 따라서 무게 얼마? 7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뒤에 제가더 있나요? 어유, 더 있네요. 연습 많이 하시라고. 그래서, 많이, 많이, 오케이? 하세요. 어이? 자, H2O2? 그럼 N은 뭐, O 하나에 H 하나에 두배 있는 꼴이니까. 무게 16짜리, 무게 1짜리. 17 곱하기 2니까요. 얼마 나와요? 아, 34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대체 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원자량과 분자량, 그 계산하는 것까지 우리가 개념 조금 잡고, 이런 개념이야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까지 우리가 봤어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 뭘 들어가느냐? 몰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아보가드로수와 몰. 연습 충분히 하고 파도트로 넘어오기를.